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이거 무 3개 가지고 어떤 김치를 담냐, 그러면 석류 김치를 담을 거예요. 이게 한 5cm 되겠냐? 한 4cm? 4cm? 5cm. 이 정도에? 5cm 정도. 아, 이게 칼이 삐딱하게 나가냐? 무가 엄청 단단하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바닥이 1cm 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썰어야 돼요. 바둑판 바둑판 모양으로 말이 잘안 나오네. 석류를 넣는 게 아니고? 석류를 응? 넣는 아, 아니야 성류 김치라 그래서 석류를 넣는 게 아니고 석류처럼 속개가 이제 어? 뭐지? 양념이 들어가니까 이제 속류 김치라 한다 이 말이요. 전번에는 비닐 김치 담았잖아. 비닐처럼 했다고. 근데 이거는 속류처럼 이제 하니까 속류 김치라 그러지. <웃음> 음. 밑에 있어져 냉겨놓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음. 이게 제주 물라서 엄청 달아요 이건 삐뚤어져가지고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네 석류가 응? 음? 석류가 음, 음. 안에가 막 알이 막 빽이, 빽빽이 배겠잖아 음. 이것도 속에다가 속을 빽빽이 넣으려고 이렇게 송유김치야. 이다판먹어 그럼. 나 이렇게 잘라져 있어. 왜 안에가 이렇게 잘라져 있어? 먹으라고. 아냐, <웃음> 아냐, 금 갔나봐. 어. 금 가서 그래. 이렇게. 야, 잡을 준게 빠르잖아. 응. 이제 그리고 배추 이거 몇 갠값 셔 봐야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개열 여섯 열 일곱 개 그러면 이 배추잎도 열 일곱 개좀 지저분하다 응. 응. 나눴다가 배춧국 끓여 먹어야겠어 배춧국 배춧국 끓이면 시원하게 맛있어요 이 물을 이제 왜 배추를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여기다 속을 넣어가지고 배추를 이렇게 딱쌓아야 되거든요 렇게 응? 그래서 아까 1 7개라 그랬지? 응. 17개를 만들어야 돼 16개 물은 어 무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 하면 돼요 소금은 좀한 곱게 넣고 반 정도 넣으면 여기에는 뉴스가 좀 넣어줘야 돼. 뉴스가 무는 이렇게 제이 칼집 넣는 데를 밑으로 가게 절궈주면 돼요. 그리고 배추도 같이 절궈주고, 아 이제 이거 배추 2시간 반 절겄어요. 근데 무가 이렇게 잘절거졌네요 응. 쭉쭉 희쳐야 돼. 무는 한 번만 희쳐도 되고 배추는 한 번, 두 번은 희쳐줘야 돼. 무는 아까 한번 희쳤으니까. 무는 반만, 반만 쓸 거야. 얇게 썰어야 돼. 좀. 이렇게 반만 반은 남고 이렇게 곱게 채를 이렇게 곱게 썰어야 돼, 이거는. 그리고 배배 배 하나인데 이것도 반만. 썰어졌지요. 네, 쪽파 한몇 개였어? 한 다섯 개 됐지? 다섯 음. 개그 다음에 미나리 미나리도 반을 갈라가지고 얇어야 되니까 큰 거는 갈라야 돼 어, 생강이 한톨 마늘 여덟 개, 마늘도 이 채썰어야 되거든. 이새우젓산 다져가지고 국물만 쪽 짜서 넣어야돼요 넣고, 세조 좀 넣고 네. 소금도 좀 넣어주고 됐어요 이제 소금 다 만들었지? 물을 이렇게 좀 물기를 꼭 짜주고요. 그래서, 일단 놓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알 박어 응. <웃음> 이 속에 다알 박은다고 <웃음> 어? 음. <웃음> 이게 바로 소음유김치예요 실고추가 있어야 되는구나 음. 시간 걸리겠지? 응? 시간 걸리겠지? 이렇게 해서 젓가락으로 딱 넣으면 좋은데 대 반쪽 아까 남은거 무도 더 갈아 같이 아 힘들어 이 마저 다 갈아야 돼 파하고 미나리하고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넣어야 되는데 가운데다가 속에다 딱 넣어야 돼 미나리도 그래야지 국물이 향긋하거든 됐어 이렇게 놓고 물 2리터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한껏 더넣고 액젓 몇미리야? 150ml 정도 여기도 당원을 이제 이게 당원이나 뉴스가 똑같으니까 어, 뉴스가 좀 넣어주고 이걸 넣어야지 이다 먹을 때까지 김치가 싱싱해요 무르지 않고 간이 맞나 안 맞나 보고 음. 이럴 때좀 싱거우면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춰줘요 달달하니 맛있다 조금 더 내야 되겠다 소금 이건 좀 짭짤해도 물을 좀 타, 타서 먹으면 되니까 이제 이제 좀 칼칼하라고 고추를. 씨 털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일정도 실온에다 놨다가 익으면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시원하니 애들도 먹기 좋고 노약자들도 먹기 좋아요 이건 음 그래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먹기 좋게 썰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송류김치를 담아봤습니다